안녕하세요. 봄력 정을 대월음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오곡밥과 묵은 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나오는 우청, 호박, 가지 등 채소를 말린 것, 산에서 채지하는 산나무를 말린 것, 즉 묵은 나무를 삶았어.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바닷가에서는 해초류를 함께 섞어서 드시기도 하며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등사증에 따라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세시기에서는 묵은 나물을 먹으면 다가올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을 지나는 동안 부족한 식이섬유나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과 묵은 나무를 볶을 때 사용하는 기름과 맛을 내는 들깨, 깨소금은 지방의 섭취를 도와 부족한 영양소 섭취를 위한 선조들의 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족 구성은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바쁜 현대사의 여건사 아홉 가지 나무를 준비하는 것은 힘이 들겠지만 우리의 전통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이라도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료로는 무청시래기 데친 것 400g 말린 치나물 50g 말린 가시나물 50g 말린 호박 50g, 말린 표고버섯 50g 을 준비하였습니다. 말린 나물임으로 부드럽게 볶기 위해서 천연의 맛을 낼수 있는 재료로 약국물을 만들어 사용하면 맛있는 보름 나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료로는 건표고버섯5개 정도, 마늘 한줌, 대파 흰 부분만 한줄기, 멸치 한 20g, 다시마 10cm 짜리 한장 정도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4,5분 볶아 멸치의 비린맛을 날려서 그릇에 담아둡니다 물 8컵 정도 넣고 슬라이스한 대파, 편으로 자른 마늘, 건표고버섯을 잘라 넣어 15분 정도 끓여 채소의 맛이 어, 우러나면 볶아둔 멸치 다시마를 넣어 7-8분 정도 끓인 후 불을 끕니다. 식혀서 체에 받쳐 맛국물을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면 나물 볶을 때 훨씬 편리하고 맛이 좋습니다. 자, 준비한 말린 치나물은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정도 담가줍니다. 냄비를 불을, 불에 올려 5분 정도 끓여서 불을 끄고 그대로 식힙니다. 물을 바꿔가며 알맞게 불려주세요. 찬물에 3 4에 깨끗이 헹궈줍니다. 모래가 없도록 잘 보시고요. 물기를 짜고 6cm 정도 길이를 잘라줍니다. 무청 시래기는 하루 전에 제기가푹 잠길 정도로 찬물에 담가 불립니다. 센불에 무청 시래기를 끓인 후에 약 불에서 한 3-40분 정도 더 끓여 불을 끕니다. 그대로 식힌 후에 무청 시래기를 깨끗한 물에서 3-4회 이상 씻어주세요 이때 이물질 모래 등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찬물에 단과 두세번 정도 물을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번거로우시면 무청 시래기를 시중에서 삶아 준 곳에 사 오시면 되는데요. 사오실 경우에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십니다. 무청 시래기를 위에서 살짝 꺾어서 껍질을 벗겨서 사용합니다. 이게 판매하는 거, 사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나물이 부드럽습니다. 물기를 짤고한 6cm 정도 길이로 잘라줍니다. 말린 호박, 말린 가지는 미지근한 물에 1시간 정도 불려 조물조물 손으로 주물려서 찬물에 깨끗이 헹궈줍니다. 너무 큰 것은 반으로 잘라주세요. 마른 표고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설탕 한큰술을 넣어 불립니다. 설탕을 조금 넣으면 표고버섯의 맛도 좋아지고 빨리 부드러워집니다. 찬물에 헹궈 키친타올에 올려 물기를 닦아 두꺼운 것은 이렇게 포를 한번뺀 후에 채로 썰어 줍니다. 각각 불려 보니까 한 각각 한 200g 되는 것도 있고 한 250g 정도 되는 정도가 있었습니다. 맛을 넣어줄 양념으로 어, 준비된 막국물, 볶을 들기름, 국간장, 곱게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이 설탕 약간은 표고버섯에 들어갈 겁니다. 설탕, 진간장 이것도 표고버섯입니다 양념을 준비해 주면 됩니다. 마늘은 나물을 지저분하지 않도록 곱게 다져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린 호박에는 국간장을, 어, 한 큰술보다 조금 작게 넣어주세요. 국간장은 우리 전통 간장을 이야기합니다. 한 큰술보다는 조금 적게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기본 양념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곱게 다진 마늘 한 작은술. 마늘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깨소금 한 작은술. 또 맛국물 한세큰술을 넣어서 조물조물해서 어, 양념해서 간이 배어들도록 둡니다. 풀린 가지에도 국간장 한 큰술, 깨소금 한 작은술, 곱게 다진 마늘 한 작은술, 맛국물 세큰술을 넣어 조물조물 양념에 간이 배어들도록 합니다. 불린 치나물은 국간장 한큰술 곱게 다진 마늘 한작은술 깨소금 한작은술 막국물 세큰술로 조물조물 양념에 간이 배어들도록 합니다. 자, 무청 시래기는 400g 정도 준비했습니다. 양념으로는 국간장 한큰술 된장 한작은술을 넣어주세요. 시래기의 특유의 냄새도 없어지고 감칠맛을 주어 잘 어울립니다. 깨소금 한 작은술, 곱게 다진 마늘 한 작은술, 맛국물세 큰술을 넣어 조물조물 양념에 간이 배어들도록 합니다. 텅프스 평... 쓴진간장한 큰술, 곱게 다진 마늘 한 작은술, 깨소금 한 작은술, 설탕 2분의 1 큰술로 조물조물 양념해서, 막국물 세 큰술하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큰술을 넣어, 맛이 배어들도록 전체적으로 한 30분 정도 다, 나물들을 두세요. 요약하면, 불린 나물, 각200 내지 250g이면, 국간장 한 큰술, 곱게 다진 마늘 한 작은술, 개소금 한 작은술, 막국물 세 큰술을 넣어, 기본 양념을 하여, 조물조물 어 이제 양념 해 주셔요. 간이 배어들도록 합니다. 이제 간이 배어든 다음에 이제 볶아줄 것이거든요. 이렇게 볶는 것은 기호에 따라서 식용유나 들기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맛과 향을 내어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물은 세계연한 호박나물부터 볶습니다. 들기름 한 큰술을 두르고요. 양념한 호박나물을 넣어 부드럽게 볶아줍니다. 나물이 부드럽지 않으면 막국물을 약간 넣어 맛과 부드러움을 주고, 마지막에 참기름 1분의 큰술, 통깨 한 작은술을 넣어 완성합니다. 한약 5분 정도 걸립니다. 들기름 한큰술을 두르고 양념한 가진나물을 넣어 부드럽게 볶아줍니다. 나물이 부드럽지 않으면 막국물을 약간 넣어 막과 부드러움을 주고 마지막에 참기름 1큰술과 통깨를 넣어 완성합니다. 약 7분정도 걸렸습니다. 진나물은 들기름 한큰술을 두르고 양념한 진나물을 넣어 부드럽게 볶아줍니다. 이때는 조금 더 낙국물을 저는 넣어줬는데 상태에 따라서 넣어시면 됩니다. 2분의 1컵을 넣고 맛과 부드러움을 주고 마지막에 참기름과 어, 통깨를 넣어서 완성합니다. 무청시래기는 양이 조금 많잖아 그죠? 그래서 2컵, 들기름 2큰술을 넣어 양념한 무청시래기를 넣어 부드럽게 볶아줍니다. 막국물 2분의 1컵을 넣어 낙과 부드러움을 주고 장기름 2분의 1큰술, 통깨 한작은술을 완성합니다. 어, 친나물과 무청시래기는 깨소금이나 통깨보다도 또, 또 기후에 따라서 급히 한게 껍질을 벗긴 들깨가루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표고버섯을 볶아줄 건데요. 약간의 어, 들기름을 두르고 이렇게 기름을 먼저 줬기 때문에요. 약간의 들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을 넣어 부드럽게 먹습니다 이때도 막국물을 넣어주면 표고버섯이 어, 부드럽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1.5큰술과 통깨 한 작은 술을 넣어 완성합니다. 자 수고스럽지만 맛있는 보름 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불린 나물을 어, 기본적으로 양념해서 기름에 볶았어 마무리 양념을어 완성하면 복잡한 듯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전통의 맛을 즐기면서 건강한 집밥을 드세요. 지금까지 보름 나무를 만들어 보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